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타 알트코인들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는 선물시장 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이는데요 며칠 안에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에나님 영상 다들 보셨나요? 에나님이 어제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다뤄주셨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신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활발하게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 와중에 제가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KT가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김포시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KT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코딩 가능한 화폐가 발행이 될 수도 있고 중개자가 없는 직접 결제 서비스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노락 없이 신뢰도 있는 정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분산 원장 기술 기반으로 이중 지불, 위변조, 부인 및 부정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60여 군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자투표, 시민참여, 보상 등 지자체 행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KT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을 보여왔죠. KT는 2019년 말까지 최대 10만 TPS의 성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KT 블록체인의 성능은 2,500 TPS 정도지만 올해 말까지 1만 TPS를 구현하고 2019년 말까지 10만 TP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2022년에는 블록체인 시장을 1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T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블록체인 산업의 첫 발이 지역화폐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도 지역화폐들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KT가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들었고 적극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블록체인 산업과 결합된 지역화폐가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출시된 대표적인 지역화폐는 노원코인을 그 예로 들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글로스퍼와 노원구가 합작하여 만든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입니다. 글로스퍼는 얼마 전 해외 거래소들의 하이콘을 상장시키며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노원코인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 700노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1노원은 1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주민은 이렇게 획득한 지역화폐를 통해 물품을 사기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노원코인은 자리를 잘 잡았고 실생활에서 상용화가 잘된 화폐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노원코인이 만들어진 배경에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노원코인을 만들 때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가 처음에 구상한 모습은 노원구민들이 노원코인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상에 저장된 소비습관 생활패턴, 여가생활 동선 등을 파악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블록체인 특성상 정보가 저장되면 위변조가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법과 저촉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여타 지역 화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규제하에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에서 경북 코인이라고 돈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삼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지역 마일리지 개념의 S코인이 연내 종합 마스터 플랜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부산에서도 6.13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코인 개념인 비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지역 화폐를 넘어 무려 크립토벨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한강세비섬에서 열린 블록서울 컨퍼런스에서 크립토벨리 사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국내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논의되고 있는 지역 화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는 지방선거 붐을 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후보들의 실효성이 없는 선거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기 어렵다는 라 의견도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화폐로 인정을 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확립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들이 어떻게 이 가치를 확립해 나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블록체인 산업으로의 진출이 원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과 대규모 전통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에 블록체인 산업이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블록인포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